안녕했고,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하하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거요 야! 야! 아. <목소리> 어? 안녕하세요 네, 저는 가끔 이렇게 꽃냄새를 맡곤 합니다 꽃냄새를 맡으면 뭔가 하루가 잘 시작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꽃의 이름을 아십니까? 이 꽃의 이름은 꽃이에요 꽃말은 그런 뜻이고요 여기 보면 벌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벌이 어떻게 울죠? 비미저희는 비... 오늘 이렇게 꽃밭 투어를 할 겁니다. 여러분. 팔로우 follow, 팔로빙. Follow 여기가 제가 가끔 산책하는 곳이에요. 이렇게 걷다 보면 그랄까? 영감이 떠오른다고 할까? 아주 작은 영감. 어. <웃음> 아, 실수! 아, 아, 아, 실수! 실수! 네! 이렇게 저희 꼬부 아, 구경 환영했고 안녕 아, 아, 아, 아, 아, it